소리 나고 이제 한쪽만 발달됐다는 경우에 양악 수술로 치료가 됐냐고 여쭤보셨거든요. 네, 어, 실제로 이제 비대칭이 양악 수술하는 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. 비대칭 중에서도 그냥 이제 크기가 다른 비대칭은 융각술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어, 위턱하고 아래턱의 위치부터 바뀌어 가지고 보통 이제 입술하고 치아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, 양악 수술을 통해서만이 잘 교정을 할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턱관절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, 그런 경우 양압수를 통해서 턱의 위치를 바로 잘 잡아주고, 또 교합을 잘 맞춰주면 턱관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